안녕하세요 천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93년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대회 마지막 시간으로 마이너스 65kg 팬텀급입니다 팬텀급은 우크라이나의 세리게이 선수 이집트의 모하메드아지 선수 대한민국의 방훈혁 선수 이세 선수가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출전을 해서 치열한 삼파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선수 모두 쉐이벤 컷시대의 보디빌더들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럼 이세 선수들의 기본 포즈 프리 포즈 영상 감상하시겠고요 저는 아직 끝내지 못한 1986년도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 리뷰 그리고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1986년 미스터 올림피아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들이 뭐 뭐좀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역시 심판들과 같이 일반선 일반 관중들도 같은 그 쟁점 방법을 써야 되겠죠. 네. 자, 규정 포즈 경기가 되겠는데 이 규정 포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계 보디빌딩 연맹이 시장하는 일곱 가지 포즈를 결선에 나오는 여섯 명의 선수가 똑같이 잡습니다. 네. 그럴 때 심판들은 선수와 선수간의 같은 근육을 비교 심사함으로써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사실 이 규정 포즈가 굉장히 그 채점에는 중요하다고 네. 하겠죠. 부위별로 이제 근육을 어 네. 보여주게 되는 네. 규정 포즈 경기인데 지금 비장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등 뒤로 돌아왔죠. 등 근육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양손을 뒤로 올려서 등 근육과 팔의 뒷근육 또 네. 다리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이 규정 포즈를 잡음으로써 그 선수와 선수간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다리 근육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허벅근을 이제 뒤에서 보는 네. 모습이 되겠죠. 다시 돌아서서 이제 복근 이제 지금 삼두박근을 보이네요. 삼두박근. 네. 네. 이때 복근도 같이 보이고 배를 집어넣음으로써 어색하지 않은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네. 삼두박근이면 어느 부위입니까? 팔의 앞쪽의 이두박근이고요, 네. 뒤쪽이 삼두박근이라 그러죠. 마지막 포즈가 되겠죠? 네. 다리와 배의 근육을 보이는 아브날 터미널 앤드 타이스 일곱 번째 마지막 포즈입니다 벤튼 경기 규정 버즈에 이어서 포즈다울리 시작됩니다 명의 선수가 1분 동안 자신이 자랑하는 포즈로서 작품로비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귀국인트 선수가 사지 귀국인들과 귀국고들과 귀국인들과 귀국인들과 귀국인제과 귀국인들과 귀국인들 검은색, 빛나는색깔이 검은 되야만이 나타나는거요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는선수칼라게 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도잘습니다 예, 밴텀급 경기에 65kg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우라이나의 세르게이 선수. 91년 유럽 챔피언과 91년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3위를 한 선수입니다. 심판들에게 진지히 잘라내겠습니다. 한 <웃음> 네, 4천 명 정도의 관중이 불쉽게 놨었습니다. 그다 이집트의 모험에 나지즈 선수가 습니다 이집트를 공격, 세게 받아이기에 <다름이> <웃음> <그래서> 아주 과 <가볍게 웃음> 네, <웃음> <반딧으로서> 위치를 찾아서 <웃음> 네, 이집트의 누가 그다 지지하는 이면 대체, 겟지 않은 대저체 번째, 은하에, 은하에, 은하에, 은하에, 선수 에 은하에, 은하에, 은하에, 은하에, 은 은하에, 은 그외에는 한국의 자랑을 한손습니다 다시는 미스터 구리아를 했었고요 전연도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아깝게 2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 수령 선수의 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서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다른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저는 오늘atan m d 하